네, 저번 영상 중에 적은 돈으로 부티나게 입기 영상에서 해외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검정색 드레스를 많이 입고 국내 TV에서도 검정색을 많이 입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그 패션 디자이너들도 검정색을 굉장히 많이 입는데요. 이러한 블랙은 사람을 부유하게 보여주기에 올 블랙으로 입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이 중년분들은 얼굴이 칙칙해 보일 때가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블랙으로 입으시라고 제가 몇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블랙 옷을 또 잘못 입으면 요 초상집에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얼굴이 칙칙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주름도 더잘 보이고 또한 기분도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올 블랙 옷을 입으실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 블랙 옷을 입을 때 믹스 매치해서 다른 컬러와 같이 입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블랙 원피스에 프린트물로 이렇게 스카프를 코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더 화사하게 느껴지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이라든지 아니면 레드 컬러랑 같이 믹스 매치하셔서 블랙을 입으시면 굉장히 좀 화사하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처럼 보시면요, 이 화이트가 들어감으로써 좀 화사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롤업된 면 셔츠에 에일라인 블랙 스커트와 화이트 하이힐과 코디를 했는데요, 진주로 된이 목걸이와 귀걸이를 함으로써 한층 더 지적이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중년에는 특히 이 진주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요 롤럽된 셔츠 컬러의 블랙 브라우스를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페플럼 블라우스로 만들었고요.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스커트를 코디하고 블랙 하일과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랙 토트백으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페플럼 블라우스는 볼륨감 있고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벨트를 착용해서 저렇게 페플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라운드 넥 블랙 니트 안에 실크 브라우스를 넣어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스트레이트 빛 팬츠에 브라운 플랫폼 샌들과 브라운 크로스백으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 화이트 셔츠에 블랙 인버티드 라벨 블레이저와 하이 웨스트 스트레이트 빛 팬츠에 블랙 하일과 크러치 백으로 시크하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블랙 보트넥 칠부 저지에 화이트면 팬츠와 플렉 샌들과 프린트 캐주얼 백과의 코디입니다 네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사진은 나이가 들어도 이 블랙과 화이트 셔츠를 멋스럽게 코디할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이트면 셔츠에 블랙 스키니 팬츠와 블랙 발레리나 슈즈 블랙백과의 코디입니다. 이때 화이트 셔츠는요. 한 치수나 두 치수 큰 것으로 구매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롤업시킨 화이트면 셔츠에 블랙 스트레이티빛 팬츠와 블랙 앵글 스트랩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진을 보시면 이 화이트 셔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일은 비즈니스 룩에서도 손색이 없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면 화이트 셔츠를 블랙 니트 안에 넣고요 블랙 스트레이트빛 팬츠에 레드 하일과의 코디 또한 이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려 날씬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트렌드의 하나인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역시 이 화이트 셔츠를 블랙 니트 안에 넣고 화이트가 나오게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를 하였고요 화이트 스니커즈와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화이트 면 셔츠를 이용한 코디 방법인데요. 화이트 셔츠에 블랙 가디건과의 코디, 블랙백과 블랙 선글라스, 실버 팔찌와 아주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블랙을 레드와 베이지로 코디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요이 블랙은 레드와 믹스 매치했을때 정렬적으로 코디할 수 있고요. 베이지와 코디했을 때는 차분하고 지적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남녀분이 이 상의를 레드로 코디를 했는데요. 블랙과 레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이고요 두번째는 H라인 블랙 스커트에 블랙 앤 레드 체크, 셔츠에 진주 목걸이와 레드 하일과의 코디, 실버 클러치백으로 우아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세번째는요. 베이지 맥시 스커트에 블랙 상의에 빅사이즈 베이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블랙 플렉 샌들과 베이지 모자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블랙 팬츠에 베이지 롱 베스트와 블랙 클러치백으로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요즘 베스트가 트렌드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베스트는 신장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으며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블랙을 체크와 애니멀 프린트와의 믹스 매치하시면 우아하게 코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체크와의 코디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애니멀 프린트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아하게 보이죠? 네 번째는 플라워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 다섯 번째는 페이지리 프린트 원피스와 블랙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니멀 프린트는 이번 연도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FW에도 계속 애니멀 프린트가 보여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검정색 옷을 고르실 때요. 목이 받친 옷이 아니라 좀 저처럼 이렇게 브이넥으로 옷이 파였다든지 아니면 소매가 좀 드러나는 옷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다리가 좀 드러나는 옷이라든지 그런 블랙 옷을 고르시면 좀더 화사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옷을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옷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블랙 옷을 입으셨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분은요. 온몸이 다 검정색으로 입으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들은 신체 부분이 좀 드러나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팔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드러난다든지 브이네고 입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몸을 가리지를 않으셨는데요 다섯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특히 이 중년분은요 잘못하면 기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얼굴도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섯 번째 여성분처럼 저렇게 입지 마시고요 가방이나 신발을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블랙옷을 고를 때요 이 블랙옷에 장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레이스로 같이 이렇게 장식이 되 있는 그런 원피스를 또 고르신다든지 아니면 원피스 이렇게 레이스가 잘려 있는 그런 블랙옷을 같이 또 고르시면 굉장히 또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옷을 그냥 입기에는 좀 칙칙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그러한 그블랙에 블랙 원피스에 블랙 옷에 그런 콤비네이션이돼 있는 그러한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 옷에 레이스나 다른 소재와 믹스 매치된 옷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다 다른 소재의 블랙으로 믹스 매치한 페미닌하고 우아한 스타일 연출 방법입니다. 이 심플한 블랙 원단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레이스나 시폰이 첨가된 옷을 선택해서 입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블랙 레이스와의 믹스 매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시폰과의 드레시하고도 우아한 그리고 멋진 스타일의 연출 방법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그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블랙에 주얼리를 선택해서 코디하면 요 굉장히 좀더 화사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롱 주얼리는 날씬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싼 주얼리가 아니더라도요. 검정 옷에 코디해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두 번째 팁은 이 스카프로 단조로운 블랙 옷에 변화를 주세요. 또한 이 모자와 코디도 한층 더 멋스럽게 보인답니다. 참고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더 여러분들이 화사하게 올 블랙도 잘 소화해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